자 메뉴를 볼게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와 기머머 크림이 나왔습니다 아, 봐봐, 한 그릇 와. 와. 진짜, 와. 진짜 크다 근데. 근데 소스가 되게 꾸덕하고 진해 보여요 네. 네. 근데 저렇게 쌓여있는 거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완전 아, 이렇게 빨간 이제 먹음직스러운 음. 색깔이에요 네. 네. 맞아요 식욕 덕구는 컬러 와, 아, 냄새 너무 좋다 음. 꽃게 어 향이 오. 너무 괜찮은가 보다. 와, 맛있겠다. 음. 음. 아, 너무 좋다. 음. 와, 신가요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 와, 향에서 일단 벌써 먹었다 나는. 네, 여기가 꽃게 집이네라는 거 확실히 확인다. 와. 와, 어떡해 살래 살래. 음. 어, 가래요 가래요. 자, 저희 지금부터 군출 작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스타트! 야, 우와.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다. 달대. 음 와, 진짜 부드럽고, 진짜 맛 진짜 와. 진해.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 생각에는 동남아 맛이 제대로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맛이 조금 달아야 돼요? 조금 달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왜 꽃게탕 국물에 그 꽃게 맛 진한 거 있잖아. 음. 아, 아. 그 농도에 한 10배 진해. 음. 오. 아. 시원해. 아. 와 진짜 와. 너무 고소한데 음, 확실히. 우리 훈이 아는 그 칠리소스 맛 있잖아 그건 안 나네 어머머, 맞아 그냥 가볍게 그냥 그 베이스 정도만 깔려있는 것 같아 어씨기대려와 자, 오! 어 아, 어머 나는...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와 맛있나 봐. 아미 표정 봐봐요. 오, 살이 꽉 들었네. 찐 맛이 나. 그리고 음. 엄청 부드러워 보이네요. 와. 와 지금 수영이 지금 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이 안 와. 안 와. 오, 이제. 살 떨어지는 거봐 아. 아 개살 수율이 좋나 보다. 와살 진짜 부드럽다. 완전 꽉차 있어 살이. 와. 와, 진짜 부드럽다 음. 이 특유의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이 소스랑 어우러지니까 너무 좋다. 소스는 은은하고 개맛이 진하게 나. 이 소스가 개 맛을 묻히게 하진 않네. 딱 음. 좋다. 음. 간도 되 있고 약간 이렇게 소스가 돼 있으니까 응. 뭔가 먹을 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음. 와, 머 어머, 어머, 어머. 어, 괴다리로 뭐, 닭다리 뜯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렸네요. 버거는, 아, 찐이다. 버린 게 없어. 음. 어. 와. 야. 와, 제대로, 제대로 발라. 아, 이거까지 발라 먹어야지. 이거 봐, 다리에도 살 봐봐. 그냥 꽉차 있어, 다리에도. 와. 아우. 살 수유 좋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우. 어머 어머 개, 개 다리로 개를 막아 발라먹어. 괜찮네 그 방법. 어그 괜찮네요. 자 저희 방금 아, 로제 크랩 두개더 나왔어요. 실리두 개, 로제 두 개씩 나왔습니다. 아자 동남아에 사는 친구 이제 그렇죠. 초대받은 느낌. 파시다, 아 호주바다. 오, 와 소스도 이렇게 아, 가득 소스 먹는 거봐 엄청 고소하겠다 로제 대박이지 이국적인 그맛 너무 좋네? 와 이건 진짜 해외맛 완전 와 로제 진짜 부드럽다 그 로제 특유의 그 부드러운 크리미한 맛이 느껴진다 아 근데 어쩜 이렇게 살이 가득 차 진짜? 어? <웃음> 살봐! <오>! 와, <웃음> 한도도 떨어진다 개살이 얼왜 <웃음> 어. 저렇게 살이 아, 많지? 아주 가와 시야 봐 와! 나대로 짠다 제대로 짠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어? 저 사람 좀 위험한 짓을 하려고 아. 그러는또 응? 껍질에다가 네, 와. 네, 와. 아, 내장에다가 아, 네 아. 와 먹어주세요 괜찮어 최고다 진짜 최고다 아, 맛있겠다 대박이다 한입들어입한입한입 우와. <웃음> 음. 자 아, 저희 풍립 나왔습니다. 와. 예쁘다. 빛깔이 아, 어쩜 저렇게 고와요 윤기가 잘잘잘 잘, 잘. 애가 아. 뭔가 이렇게 엣지가 있네요. 약간 딴딴해 음. 보이면서 네. 뭔가 좀 풋내가 있어요. 응. 살 엄청 많이 붙어 있어. 아, 살이 엄청 부드럽나 봐. 아, 와우. 팬플레 팬플레 팬플레 팬플레. 아더 팬플레 나왔네요. 반으로 잘라서 통으로 먹고 있어. 음, 진짜 깨끗해. 와, 뭐가 맛있는 승리핀이 되게 부드러워. 진짜? 바비큐스 은은하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불맛이랑. 뭐야, 안에 톡톡 잘 떨어져. 안 이렇게 잘 빠지는 거야? 어머, 어해 음, 음, 아니, 한 음. 엄청 부드럽지? 우 음. 와, 와 먹어보면 뭐야? 맛있다. 왜 이렇게? 이게 제일 도 진짜. 감사합니다. 어, 세개다 먹었는데? 어, 세개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스 찍어서 와와와 소스 올려서. 아니 와. 음, 음, 음. 안 매운데, 음. 이거 먹으면 약간 좀프레시해진다 음. 해야 되나? 위반이 어, 정해야 되는 느낌? 상쾌해진다 이거 바베큐 소스 아니야? 간장치킨 소스야? 음. 그런 맛이야. 저기 어디 안에 만들어서 먹어? 달콤하면서 짭조름하고 음. 약간, 약간 새콤한 데리야끼 소스? 음, 음. 소스가 둘다 상큼해서 이렇게 계속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맞아. 무한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콩잎 아, 그래서... 위에다 크랩 소스를 오, 괜찮은데요 이거 좀 좋아, 좀 좋아. 음. 이거 그냥 아예 콩잎이랑 넣어서 한메뉴도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퓨전으로. 오, 얼큰해물 쌀국수 나왔습니다. 꽃게 한 마리가 오우! 그냥 다 들어있다. 가리비도 저기 가리비도 있네. 해물탕이네. 해물탕. 해물탕. 새우도 있고. 꽃게, 와. 가리비, 새우 다 통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와왜왜왜 왜? 왜, 왜, 왜. 아수영이 아, 아, 지금 맛있어. 먹고 아, 눈이 띄었어요 지금. 어머 어머. 시원한가봐. 와와 진짜 얼큰하고 응. 진짜 시원해. 자 국물부터 쏟다가고요 나는 원래 원래 잘 표현 안 하는데 막오오오 진짜 목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게 맛은 진한데 막 얼마나 신맛이 나? 진짜 깔끔하지 않아? 깔끔 맑다. 맑은데 맵다. 맑은데 맵고 시원하고 칼칼하고. 와, 아, 새우도 엄청 큰거두 마리나 들어가 있어. 와. 와. 야, 야 새우 진짜 크다, 근데. 아, 수양 지금 딱 뿔만 떼냈거든요. 저거 그대로인지 입에다 다 느꼈던 소리거든요. 통으로 들어가나요? 아. 와. 와. 오, 수양이 봐봐요. 두마리를 아. 꺼금에먹료수 와. 와. 와. 으로 들어간다고. 사치다 또, 어, 이것도. 야, 사치야, 사치. 아니 내가 보니까 소영만 그 해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나봐요. 수영도 좋아해요. 어, 원들요. <웃음> 예. 조원이즈 원들. 꽃게 반도 달랐어요. 오얀네 살이. 와. 음. 이 배는 음또 다르다. 또 다르다. 어, 또 다르다. 와. 육수가 스며들어서 배에도 그 매콤한, 시원함, 얼큰함이 있어. 발라서, 음 국물이랑, 아, 뜨거! 음음 아, 너무 맛있겠다. 자, 와 진짜 하늘 안에 쏙 들어가. 아니, 아. 역시 쌀국수 면은 좀더 미끌미끌하고 그 꼬독꼬독함이 있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고와와와와와와와와와고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야들야들 해가지고 어. 호르륵 들어가거든요 네, 소리가 그렇게 수... 그리고 이면에그쌀국수면에그 특유의 향 있잖아 음. 그거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하고 이거는 그냥 개놓고 이렇게 물국물이랑 아, 같이 먹어야 되기라고 진짜 완탕 같은 음, 느낌이네 쏟아야 돼 어. 네. 어. 그래 이거는 들고, 들고 먹어야지 맞아 응. 새우가 감칠맛 최고 아니에요 오,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고 약간 녹진한 우와, 크기 봐봐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는 근데 이거 까는 데 일이겠네요 새우가 이렇게 하나야 응. 어, 어머, 얘네 먹는 거 봐라 어머, 어머, 어머, 지금부터 돈출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머리 안에 양념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아, 한입 먹으면 짠, 응 음. 음. 그냥 스며들었죠. 양념이. 음. 뭐야 머리 왜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음. 음. 아, 소영이 소영은 껍질을 까나요? 어. 껌만 좀 따자. 네. 여기서요? 자, 저는 이원인 셰프님도 가운데! 머리까지 가운데! 어머 어머머 어머어머 가운데는 약간 신선한데요? 여기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 그냥 숨놔둬 양념이 음뭘 음? 음? 어머 아휴, 혼나겠네 응? 밀크에 또 크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감칠맛 나고 롤데 <웃음> 드셔 보셨어요? 실리 새우 같은 맛에다가 음, 부드러운 크림의 맛이 더해지니까 더 고소해요 실리보다. 야이 해누 셰프님은 정말 와 가운데만. 약간의 커리 같은 향신료들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중간에 느끼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툭! 어, 어, 약간 느끼할 것같으면이렇 툭! 이렇게 다 어, 탁탁 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음. 어 반말리 반응 진느끼요 일단 고기 한번 고기가 옆에가 되게 바삭해 와 얼마나 입안에 꽉 찼을 때 기분 바다저앉아 로제코지또 갑니다 음. 와. 음 진짜 너무 맛있 요거는 음 머리채 또한번 잡아서 먹어볼게요 그냥 하모니카 부는 거 같아 요 <웃음> 해산물이 그렇게 좋아요? 응! 응. 응. 응. 사랑해 응. 응. 응. 응. 자소 형, 면 들어갑니다 오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후루룩 들어가네 아니, 스파게티 면을 어떻게 젓가락으로 먹죠? 우와 <웃음> 어? <웃음> 면 맛있어요? 음. 약간 해물탕에 넣은 독. 사리 파스타 와. 사리 느낌인 줄 알겠다 뭔 해물탕 사리, 사리. 느낌이에요? 음. 속촉해 쩜. 나 새우랑 같이 먹어볼자 음. 리비는 새우랑 같이 면이랑 호로록 했어요 음, 음, 새우랑 같이 먹으니까 음. 새우 고소함까지 같이 들어오고 바삭바삭하고 음. 면은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어요 음. 음. 그 양념이 안 쎄서 좋다. 응. 아 이연희 셰프님도 면을 진심으로 먹을 줄 아네요. 저뜬거 봐요. 제대로 떴어 진짜. 응. 진짜. 나 새우랑 같이 먹을래. 응. 에휴 안 되겠다. 어. 어. 이렇게 얻어주고. 어 아. 새우에다가. 아, 드디어 맞았다. 이원일 셰프님 와, 새우 공로 저게 될까요? 저는 무슨 열무국 열무 올린 줄 알았어요, 방금 <웃음> 면으로 살짝 싸서 어 맛있겠다 새우를... 어머, 면으로 새우를 응. 쌌어 제대로다, 제대로 빨리 어머어머어디어 미치겠다 오우. 오 한입에 들어가 한입에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아 진짜 오늘, 타고났네 오늘 제대로 된 먹방 요정이 또 <웃음> 탄생할까 싶습니다 아,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 <웃음> 어 셰프님 저 그것도 먹어도 돼요 뭐요 족발이요 아 족발이요 <웃음> 아 저거 진짜. 예술이 어떤데? 어 어때요? 껍질이 진짜 세상 바삭하거든요. 어. 근데 속은 진짜 세상 촉촉해요.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얼마나 촉촉할까?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이거? 와, 뭐야? 어? 나 무슨 과자 뭉저 하잖아. 방금 전에 광고 바삭 소리 네. 났어요 바삭 <웃음> 진짜 바삭하다. 와. 음 아니 이거 껍질이. 바삭바삭하면서도 안에가 쫀득 찐득해서 치아에 쫙쫙 달라붙어요. 근데 속은 또 진짜 야들야들해요. 빨리야 어, 말리, 말리야, 말리야. 오늘은 무섭다, 여원들이 음 우와. 지금까지 먹은 이 학생 튀김 중에서 제일 바삭해, 그때가. 오! 이원희 셰프님도 들었고요, 와! 와. 석기시된인가요또 오랜만에? 나는 이거, 음. 여기에다가 석기시대인가요? 아, 잘했어, 잘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기 화가 아. 났어, 소영이는! 석기 불감한 거 아니에요? 아, 뭐 화가 아. 나서 뜨네. 아니, 우리한테 지금 화물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먹고 <웃음> 있다! <있어. 웃음> 와! 원래 튀기면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네? 음. 와... 아니... 오, 완전 맛있는 나보다. 엄청. 새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찌. 어. 살사 소스 같이 있는 거. 음. 이거 나초 소스 같은데? 살사 음. 살사. 아 살사. 음, 음, 음. 아. 이거 되게 고소해. 후기름자 같아요. 후기름자 고소하고, 음, 음, 음. 요건 약간 달콤하고 매콤하고. 그리고. 자취 튀겨가지고 날수 있는 그 기름 맛들을 음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는 거지. 느끼할까봐. 음. 응. 느끼할까봐.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응. 어. 음. 왜? 고추, 너무 많이 먹어. 고추 반 줄었어 반. 나 거짓말 안 하고 뭐 어디 불난 줄 알았어 너. <웃음> 음. 음. 고추냉이 <웃음> 뭐가 섞였어요. 안 매워, 진짜 안 매워. 오묘한 맛인데 진짜 맛있다. 그래요? 네. 약간 고추냉이 톡 쏘는 맛이 살짝 그 향은 있으면서 음. 톡 쏘는 맛은 조금 줄었어요. 음 여기에 날짜리 좀 들어가 있는데? 날짜리? 어? 음, 음, 음. 있다 있다 있다 씹히는 게 그거였구나. 어더톡 톡톡 씹히는데? 근데 음. 확실히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줘도 좋겠다. 음. 근데 나는 고추냉이를 그거 숟가락으로 파먹진 않을 것 같아. 맞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나이프야 나이프. 너무 신기하다. <웃음> 나이프야? 음. 나이프나 숟가락이나. 껍질이 막 이렇게 뜯겨. 꽃집. 와, 추 넝이. 와. 아우 저거 맛있겠다. 아, 저거 못싸저 껍질만. 와, 껍질만. 부드러워진가 봐, 이쪽에. 나는 이 껍질 위에다가 새우를 좀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 고추냉이를 살짝 싸서. 가자. 아, 아우, 제대로다. 오! 진짜 맛있겠다, 저거. 그쵸? 알싸하 어, 어떻게 저렇게 잘 먹지? 음. 껍데기랑 해산물 같이 먹으니까 육류와 해산물의 조화가 엄청난데? 물리지 않는다. 음. 서먹어야 돼. 이제. 이제 나도 새우를 좀 까볼까나? 서먹어야 돼. 서먹어야 지 까서 서부시간을 해봤어. 근육 먹었을때 것도 괜찮은데, 까서. 아니 소영이가 지금 족발이랑 새우랑 젓가락이 아 꽂아가지고 꼬치를 만들고 있어요 새우 꼬치 족쇄 족쇄, 족쇄, 족쇄 이런 족쇄. 느낌이야 족쇄, 족쇄 쏘쏘 음.